31번, 31번. 이미지의 출물 압수에 대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은, 어, 정답은 이거 4번인데, 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 1번.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제소자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와 무관한 자 무관한 비망록 자 비망록 사건이거든요 이거 자 뇌물 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이미 제출받은 경우 중요한 것은 이 비망록이라는 거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미 제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소자한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 교도관한테 받았단 말이야 그죠? 자 그리고 그 압수 절차가 제소자의 승낙 없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우리 판례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이 국가직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어 이런 일반 어 저기 수사 관련된 그런 거 있잖아요. 형사수송법 시험에서 요게 간간히 등장하더라고요. 압수물 관련돼갖고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좀 깨끗하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비망록 사건 그리고 자 검사가 누구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교도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재소작거를 갖다가. 갔다다가 이미 어, 제출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뭐 제소자는 좀 그렇죠 열받았겠죠, 그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이것은 유혹하지 않다고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2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인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 자 별개의 동그라미,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어, 환부하고. 환부한 이후 또 다시 이를 이미 제출 받아서 압수한 경우 여기 깨끗하게 해볼게요. 지금 어 별개의 증거로 압수했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돌려줬어 또 피압수자한테 다시 돌려줬어.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이것을 또 이미 제출 받았어. 자 그리고 압수했는데 검사가 그 압수물 제출의 이의성을 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단서가 달려 있네. 근데 자 뭐라고 검사가 그 어, 압수물의 이미 그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가 있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돼또 그리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좀 단서가 달려 있는데 어찌 됐던 어, 중요한 것은 검사가 그 압수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된대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어쨌든 요거 맞는 지문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드려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그 범죄 현장에 갔었어. 갔는데 어, 저, 희 범죄사실하고는 전좀 전혀 좀 엉뚱한 이런 게 거의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일단, 어, 압수는 했어. 압수해갖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갖고 이제 그 고참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거기 경사한테. 그랬더니, 야, 너 이거 그냥 갖고 오면 안 되지. 뭐라고 야단을 쳤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그걸 갖다가 피압수자한테 환불 갖다 줘 그리고 다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으면 돼 임의제출물은 사후영장이 필요 없으니까 그게 낫지 않겠어 해갖고 이제 됐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해갖고 압수를 받아왔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검사한테 그 상황을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검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야 너는 그일 하나 똑바로 못 해갖고 이걸 두번세번 번 번거롭게 만드냐 했어요. 했더니만 이제 이제 검사가 이제 재판정에서 그 걸렸다가 들이내밀었어요 증거라고 들이내미니까 검사가 고개를 깨우뚱 아니 저 판사가 고개를 깨우뚱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에 단서를 달았어. 그래서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하라는 거야. 네? 네가 그 저기 저기서 압수해 온 거라는 것을 증명을 하라는 거죠. 어찌 됐든 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알아두시고 맞는 질문이고요. 자, 또 볼게요. 자, 갑이, 어, 골프채로 A를 상해한 사건입니다. 근데, 겨, 어, 경찰관이, 자, 갑소위의 골프채를, 어, A의 어, 집 앞마당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아니냐, 아닌, 아니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깨끗하게 다시 해볼게요. 아니이 중요해. 아닌, 피해자로부터 받았어. 그걸 또 이미 제출형식으로 받았거든요. 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예, 얘가, 내 생각에, 이, 저 형사가 좀, 형사송법 공부가 좀 얼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이, 저기 뭐예요. 바보짓을 한것 같은데.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증거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제시를 했더니, 이거 끝에 보세요. 위법한 압수라 나와있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어, 실제 사건에서 많이 있는데, 내가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압수물을 가, 갖고 올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란 말이야. 그 소지자나 보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 무조건 그 범행 현장에서 그 갖고 왔다 해 갖고 걸 갔다가 어아 이거는 뭐 범행 현장에서 갖고 오니까 뭐 저기 뭐야 압수 영장 필요 없어. 이런 다, 다, 답답한 짓거리는 하지 말라는 거야. 결국은 이 경우에 입법한 압수물로 해 갖고 이저 뭐야 문제가 됐단 말이야. 그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어, 소지자나, 또는 보관자에게, 그걸 받아오는 것이 FM이니까, 일단, 뭐, 피해자로부터 백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뚜들겨 맞았는데, 이 골프채로 때렸단 말이야 하면서, 골프채를 갖다 피해자가 갖고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그, 그 경찰이, 얼씨구 좋다, 이게, 이 그게 범행에 사용한 물건인 거죠? 하면서, 가져왔어. 근데, 이렇게 가져오는 거 필요 없다니까? 사건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형사성법도 제대로 법조문도 여러 뒤져보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확실한 압수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자신 없으면 사후영장이라도 받아놔, 받아놔야지 바보야 자그 다음에 뭐냐면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어쨌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가고 확실히 그걸 확인을 하란 말이야 소지자나 보관자에게 받아오는 것이 FM이니까 자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자 4번. 자, 4번에 한번 보자고. 사법 경찰관 어절 도자, 절도죄의 피의자 A. 자, 피의자가 A야. 그다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A로부터 절도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미 제출받은 경우 끊으나요? 자, 사법 경찰관 자, 형사성법법 216조 제 1항 이제 2호에 같은 법 210조 제 2항에 따라서 사후 영 사후에 압수수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자, 발부받을, 영, 장 발부받을 필요가 없죠? 그죠? 잠깐만, 요, 여기, 여기에서 얘기 좀 해볼게. 자, 일단, 왜 그러면, 사후영장이 필요, 필요 없는지 얘기해줄게요. 일단, 지금 이, 현행범인이야현행범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범행 현장에서 체포했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드라이버 누구 거야? 절도를 위해서 얘가 지금 피의자 A가 갖고 있던 거야. 자, 이 경우에는, 야, 너 범행에 사용한 그 드라이버 갖고, 드라이버 갖고 와봐. 해갖고, 바로, 어, 증거에 첨부하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소상하게 기록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범행 현장에서 어범행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그러니까 범죄자로부터 이 도라이발 받았다 그걸 갖다가 거기다 명기를 써놔야지 거기다가 그러면은 어또 저기가 사후 영장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사후 영장이 이미제출물 같은 경우에는 사후 영장이 필요가 없어. 더구나 특히 어그 피의자한테 직접 받은 이런 물건들은 사후 영장이 필요가 없죠. 예또 네. 근데, 근데 이런 사건인데도 예전에 웬 저기 아는 동생 하나 보니까, 거기서 또, 저, 뭐예요. 영장 받아야 되냐고 나한테 또 물어보더라고. 받을 필요 없지. 평상시 맨날 뭐일안 하고 돌아댕기니까 그런 헛소리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죠? 사후영장, 예, 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